언니님들? 우리, 우리 같이 요하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인사 좀 해줘 <웃음> 안녕하세요 무슨.. 제가 오늘 p c 카페에서 이제 새로 나온 게임, 스틱 PC 카페에서 이제 매달 이제 뭐 업데이트가 되게 자주 돼요.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게임, 신규 게임 러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스틱 PC 카페에 가면 다양한 게임들이 많으니까 뭐 기존에 구매를 하기 어려웠던 그런 게임도 이제 PC 카페에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 어, 재밌으면 좀더 해보고, 약간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어.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기 좋은 스틱 PC 카페. 2021년도 5월 6일에 전직 서비스를 런. 이한 스팀 PC 카페는 가면 PC방 어디에서나 다양한 스팀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팀 PC방 카페에서 이제 서비스되는 게임들 이렇게 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서 이용 방법도 있고요. 이거를 한번 그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할 게임은 이렇게 많은 게임 중에서 위로 가야 되나요? 게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릴 수가 없네요. 러스트 제가 해놓을게요. 야 근데 이거 야 이게 이거 내 컴퓨터가 아니라 이거 스팀 PC 카페 가서 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너무 지금 동내 컴퓨터도 지금 방송용 컴퓨터라가지고 이게 나쁘지 않은데 사양이 이게 덩치가 좀 되네 오 심상치 않은데? 봐봐 어 뭐야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대참 사나다야 아... 아... <웃음> <웃음> 이거 야, 야 여러분들은 이거 스팀 PC 카페 꼭 가서 하세요 야야방송 날뻔했어 순간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집에서 할 게임이 아닌데 이거? 잠시만 이걸 야, 이거 어떻게 집에서 하냐 이거? PC방 가서 해야지 이걸? 게임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스팀 PC카페 자고 있다고요? 뭐야 이거? 뭐야 이 집? 아야 잠시만 야 이거 옷옷휴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아, 오케이 이렇게 때리면 되고 이제 탭도 알겠고, 아, 야 이게 그게 없네. 오, 이게 뭐야? 열기. 아니 여는 걸 가르쳐줘야지 여, 열고 싶다고. 유즈? G. 서버에 처음 입장하게 되면 무작위 위치에서 태어나게 되며 대부분 맵 가장자리 해안가에서 부활한다. 자원 채집에 쓰일 장돌 하나와 횃불 하나만이 주어지며 이후는 자원을 채집하며 채집 도구를 업그레이드하고 무기를 제작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거처를 지어 아이템을 보호하는 등 알아서 생존해 나가야 한다 와집 예쁘다 안녕하세요 문, 문, 문 열어주세요 안녕 외국인인가? 하이? 제가 러스트 초보라서 혹시 외국인 선생님이세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오, 어디 어 갔지? 어 사라졌어!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선생님 조금 따라 다녀도 돼요?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난이돌 주라는 소리였어 아 돌이 아니구나 이? 오.. 배고프다 배고픔도 없고 체력이 여기 엉망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 선생님 배고파요 혹시 음식 있으세요 run 왜왜 어, 왜 도망가 run 왜 도망가 밥 줘봐 밥 줘봐 밥 없나 가방에 어멋졌다오야 이거 신기하다 우와 우와 호박 호박 줬어 대박이다! 러스트는 추위, 배고픔, 목마름, 공과 늑대 같은 위협에서 벗어나는 기본 목적에서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네이더 집단을 자처하거나 우호적 플레이어들과 동맹을 통한 거대 클랜 결성까지 생존으로서의 최종 목표 방향을 플레이어가 독자적으로 만들어가는 게임이다. 어? 옆에 누구 있다 저기. 어? 사람 있어. 얘 사람 있어. 인사할까? 오! 어, 오! 어. 뭐, 아니, 못 죽이는데? 여기 죽이면 안 되는 서버인데, 여기? 아니, 여기 죽이면 안 되는 서버인데? 여기 초보 서버라서 죽이면 벤이야. 이걸 하면 안 돼, 여기 서버는. 이거 뭐야? 이거 다시 끝나면 어떻게, 이거 다시 리셋된 거야? 설마? 나? 리셋된 거야, 이거? 아! 어이없네 일로 가야 돼 여기로 아 아까 걔또 있을 거 아니야 일단 가볼게 내가 죽은대로 한번 가볼게 다시 아또 가다가 만난 거 아니겠지? 아나 갑자기 깜짝 놀랐어 나는 진짜 진심으로 아나 돌이랑 나무 엄청 열심히 캤는데 나 무서운 게 못하는데 나는 이거 생존 서바이벌이길래 나는 그런 건줄 알았어 그냥 야 나무 캐고 집 짓고 어? 세력 그거 생존 채집하는 그런 게임인 줄 알았다고 난 이렇게 이건 상상도 못했다고 이거 이거 맞아? 아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헬하우드? 아니 굴가 굶지마가 그거 아니야? 그거 좀 약간 굴여운 뭐야? 뭐야 뭐야? 오! 어 미쳤어? 아! 어이없어 할 말이 안나오네 4분 코디가 맞냐? 스팀 PC 카페에 방문하면 별도의 구매 없이도 스팀 게임이 무료니까 여기 스팀 PC 카페 있잖아요 여기 가셔가지고 많은 게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때까지 그 4주 동안 그. 게임을 했었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하우스 하우스 플리퍼랑 또 여러가지 게임을 내가 하했잖아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랑 했잖아 그거 전부 다 어, 스팀 PC 카페에서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애용해부지기 바닥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야 이거 근데 내가 진짜 PC 방 가가지고 이거 내 컴퓨터 이게 송출컴이좀안좋아서 그런데 가가지고 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여기 가가지고 하면 유바 음.